빗빗빗빗 <목소리도> 아, 어, 시라니까, 아니. 자리 잡지 말고.. 난어디갔 어, 뭐, 어. 뭐, 야! 야! 야. 뭐, 뭐, 뭐, 뭐, 뭐, 야! 야! <놀람> 제리야, 저녁 <목소리가> 가시지?